안녕하십니까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또이 영상으로 전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. 근데 또이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스와 또 실제로 에어소프트 유저들 간에 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아무래도 제가 유튜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 거리가 있으면은 뭐 그냥 어 조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음가 제가, 제가 좋아하는 에어소프트 건을 한정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. 음, 오늘, 오늘 뉴스 같은 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. 에어소프트를 취미로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, 어,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요. 있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부산경찰청에서 음, 조사는 아마 오래됐겠죠. 인데요. 한두 달 전에 이미 정정우기잖아.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가 오늘 됐으니까, 뭐 제가 며칠 전에 그 커뮤니티에도 제가 뭐, 뭐 주소 들은 얘기를 좀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, 그게 이제 뭐 진짜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, 음. 아무튼, 그걸 떠나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일단, 뉴스의 내용과 우리 에어소프트건과 이 관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, 이 뉴스에서 나왔던 이 제품들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에어소프트건이 아니고, 그 모델건이라는, 어, 우리 그 총이에요. 이게. 어, 뭐 실총은 아니죠. 실총은 아닌데 실총과 동일한 작동 방식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에요. 모델건이라는 게. 어, 그 정확하게 저도 모델건에 대해서 뭐 실제로 사용을 해본 적은 없고 실제로 본 적은 몇번 있습니다. 일본에 가서 본 적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, 그 비작동 방식의 모델건들이 이렇게 정상 루프를 통해서 수입이 되곤 하죠. 그 총구가 막혀 있어가지고 흔히 썸네일에 이렇게 영상에 좀 참고 영상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고 구글에서 찾아보고 유튜브에 찾아보면서 이렇게 어, 참고 영상을 좀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흔히 작동을 하는 어, 작동만 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탄피 배출식 그 총들 있죠. 탄피 배출식 총인데 실제로 뭐 어, 스틸 재질의 이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알이 나오는 방식에 이렇게 화약이 터지지 않고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. 어,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모델건이 합, 합, 법이다 보니까 그 다나카라는 회사에서 모델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가라시 모델건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페스티벌도 많아요 일본에는 실제로 총알만 안 나가지 화약을 넣어서 터트리는 방식으로 탄피도 배출되고 화약도 터지는 그렇지만 실총 보다는 어 작은 양의 화약이겠죠 인명의 피해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방면으로 할것 없이 성인들이 이렇게 페스티벌도 즐기고 합니다 아마 이런 제품들을 아마 국내에 이렇게 정상 루트를 통해서 수입해서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참 말도 안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뉴스에서 처럼 실총 부품의 조각조각들을 이렇게 자동차 부품으로 속여서 이 모델건이랑 짬뽕을 한것 같아요 짬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뭐그 압수가 원중 됐겠죠 원중 당연히 제가 커뮤니티에서 올렸던 18총입니다. 것처럼 그날 형사분이 가지고 오신 에어소프트건 두 자루였어요. VFC 416 하고 어, 마루이 글록 19였던 19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몇, 그 스틸 슬라이더를 올린 제품이에요. 스틸 슬라이더를 그 스틸 슬라이드의 제조사까지도 그 형사분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. 음, 뭐 근데 제가 여기서 스틸 스레드 제조사 오픈하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모델 건이 걸렸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총 중에서 이제 그런 에어소프트 건이 몇 자루 있었겠죠. 몇 자루 있었는데 뭐 당연히 칼판은 안돼 있을 거는 뭐 자명하고요. 뭐 탄속도 되게 높았겠죠. 뭐 어쨌든 뭐그 에어소프트 건이 한두 정 섞여 있는데 이런 에어소프트 건이랑 연계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. 분명히 알잖아요. 그 기자들이 좀 부풀려서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사도 그렇게 자극적으로 쓰죠.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, 우리 에어소프트를 즐기는 이런 선량한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뭐, 생각입니다. 뭐, 아닐 순 없겠죠. 뭐, 제 생각인데, 그, 뭐, 스틸 슬라이드 같은 거, 스틸 아웃바렐 같은 거 이제 수입하는 게제 생각인데 상당히 당분간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뭐 에어소프트건을 수입을 하는 과정도 라이플이야. 저는 생각했을 때는 뭐딱 봐도 뭐 라이플은 뭐 그렇게 표는 안 나갔지만,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칼파가 없다든지, 뭐 대만산 제품들에 수입을 할 때, 어,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아무래도 불이익 받을 것 같아요. 뭐 세관에서 다 걸러서 막,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샀는데 뭐 총포도 가버리고 이러, 이러는 이제 사태들이, 음,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음, 저는 항상 누누이 제가 제 주변 분들이나 얘기를 하지만, 이렇게, 음, 그,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놀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 사람들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음또 제가 있는 곳이 부산인데 또 부산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것을 참 안타깝기는 해요 뭐 인터넷 카페 동호회라는데 저는 제발 부산 경남권에 있는 서바이벌 팀 중에 누군가가 영일류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가뜩이나 요즘 서바이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,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단속이 심해지고 이러면은, 음, 저같이 게임을 좋아하고 서바이벌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는 이제 유저들이 점점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드니까,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. 그래서, 음, 제가 얘기했듯이, 뭐,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, 뭐, 국내법이 그렇게 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뭐 칼라 파트를 좀 가능하면 이제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법원의 판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막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가 하고 뭐 대중 장소에 가서 총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. 그냥 우리는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정상 창작이 된다라고 해요. 그 기준이 되는 게 이렇게 칼라파트. 뭐 솔직히 칼라파트도 이게 모의 총포이냐 아니냐라고 따지면은 뭐 코에 걸면 코골이,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어디에도 이뭐 칼라파트, 뭐 소염기에 뭘 해야 된다라는 법이라고 보다는 앞에서 전 후, 아 후는 아니죠 정면이나 양쪽 옆에서 이렇게 오렌지 탭이나 이런 색깔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위치가 이 총구죠. 총구의 소염기를 칼라파트로 쓰는 거. 아무튼, 뭐, 그렇습니다. 아무튼, 뭐, 제가 봤을 때는 뭐, 크게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한테는 피해는 안갈것 같아요. 뉴스 내용을 봐도 뭐 에어소프트건이라든지 비비탄 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지만, 어, 수입, 우리가 이제 부품 수입, 튜닝용 부품을 수입하는 데는 분명히 제약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보셨 분들도 계시겠죠. 그 실제 시연하는 영상들. 그 글록 같은 경우는, 아, 이게 어, 말이 안 되더라고요. 어떻게 그렇게 개조를 할수 있을까? 그렇게 개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도 저는 좀 많은 의구심을 가요. 그 뒤에 이제 모델건에 화약이 터뜨리면서 탄피가 배출되는 방식들은 일본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그 대중화가 되어 있고, 만약에 총이 발사 안 되고 화약만 터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제가 볼때그 부분보다는 첫번째 앞부분 영상에서 글록이나 이렇게 총을 발사해 가지고 뭐 캔이 네개가 터진다든지 골판지 두께가 이런 두께인데 다 뚫는다든지 그거 사람 맞으면 잘못하면 은 이렇게 얼굴 같은데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위험한 행동이고 어 저는 뭐 불구속 수사라고 얼핏 들었는데 한 명이 구속이 됐더라고요 예, 그래서 음 빨리 이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고 어 좀 저희 에어소프트 유저들한테는 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또제 유튜브 영상 채널들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초보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모델건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모델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음, 모델건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뭐 절차를 거쳐서 수입을 할수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모델건이 수입이 아예 안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짧게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어, 이 모델건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모델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저도 잘 모르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갈까 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. 그러면은 음, 저도 당분간 어, 조용히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